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더스트캡을 열어 기존 할로겐 벌브를 탈거합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탈거할 수 있습니다. 고초노 규격은 H7과는 다르게 별도 브라켓이 필요 없어 장착하는 데 조금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. LED를 장착합니다. 테스트를 진행합니다. 잘 작동하네요. 누런 할로겐에서 LED 켰습니다.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. 많이 내려가 있었네요.